오늘은 국내 주식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사조산업 국내에서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조산업 참치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조산업이 핫한 주식이 됐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주지용 경영승계위에 일부러 주가 낮춰 일부러 주가 낮춰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 를 한번 밑에 기사로 한번 볼게요 사조산업 부동산 가치만 6조원 시가총액은 2500억 밖에 안돼 시가총액이, 저도 봤는데, 사조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이더라고요. 2,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개미들이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사조산업이랑.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한 2,700억 정도 지금은 되는데, 부동산 가치가 6조 원이라네. 요 이거를, 만약에 반역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2,000억밖에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개미들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사조산업이 거의 우리 미국 주식으로 따지면 뭐 게임스톱처럼 지금 전쟁 중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된건지 기사를 보면 은큰 틀은 그래요 이 경영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 회장님이 나이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경영승계를 이세한테 해줘야 되는데 경영승계를 하려면 주식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지분을 그러면 은 주가가 최대한 싸야지 상속세 증여세를 덜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찍어 눌렀다 그렇죠 그게 지금 핵심 내용이에요 밑에 내용 조금 더 볼게요. 캐슬렉스, 요 캐슬렉스가 그 사조산업의 그 골프장 사업이죠, 그렇죠? 서울 부지가 56만 평, 이 정도 되는데 신도시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지을 정도로 충분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전체 부지, 캐슬렉스 서울 전체 부지가 수용되면은 그 국가의 뭐 국가나 뭐 재개발 단지 뭐 이런 명목으로 수용이 되면은 가치가 3조 8천억에서 4조 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조산업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모두 합하면 6조 원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근데 시가총액이 사조산업이 지금 2700억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2700억 밖에 안된다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 사조산업 강성주주들 개미들이 지금 뿔난거죠 완전히 화가 나있어요 지금 법무법인까지 껴, 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일반 개미들도 지금 이 전쟁에 어느정도 뛰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게임스탑에 버금가는 정도로 지금 전쟁이 불붙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회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회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면은, 이 부동산 같은, 그, 유형 자산들은, 그니까 부동산을 처음에 샀어요. 그러면 재평가를 안 하고, 그냥 옛날 가격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면은, 공정가치라는 게 생기잖아요. 서로, 제삼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으니까, 공정가치라는 게 생기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산 이후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으면은, 공정가치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재평가는, 중대한 일이, 중대한 차익이 있을 때만 재평가를 하게끔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규정 사실 재평가를 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대기업들은 재평가를 할 텐데, 중소기업들은 재평가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평가를 하면은 6조 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요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거는 서울시나 어디 뭐 부동산 뭐 재개발 업체. 이런 데서 그 부지를 수용을 해 줬을 때를 가정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그런 거는 아직 확정돼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은 지금 뭐 이거를 부동산을 재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게 6조원이 될 거다. 그건 아직 아니죠. 그건 아직 아닌데. 결론적으로 그동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재평가를 해 줘야 돼요. 재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참여연대들이, 이 경영에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요거를 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 다른 기사로 하나 더 볼게요. 특징주, 사조산업, 14% 강세, 소액주주연대 경영참여 공식선언. 이 5일날, 이번 달 5일날 법무법인을 끼고, 사조산업 경영참여 공식선언을 했어요. 소액주주연대가.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위임장도 받고,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응원합니다. 저는 응원하고, 저도, <웃음> 뭐게임스트도 뛰어들고 뭐 그런거 전쟁에 저도 항상 참여를 하는 편이라 음 저도 참여할 의사가 있어요 응원하고 있고 근데 하나 이제 회계적으로 보자면 은 만약에 경영에 참여해서 그 아까 핵심사항이었던 아까 얘기 되고 있던 6조원대 그 부동산 평가차액 요거를 만약에 평가를 해서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손익계산서 상에 이 손익계산서 상에는 단기순이익이 평가차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아쉽지만 단기순익 밑에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그 기타손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기순익에는 이 부동산평가차익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이 소액주주연대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뛰어들었으니까 그게 뭐 부동산평가차익이 되든 뭐가 되든지 어쨌든 이제 주주를 위한 뭔가가 정책들이나 아니면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게 좀 호재가 돼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요런 전쟁들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또 한번 다수산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웃음> 어, 요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